자, 하이 구워 먹었습니다 오젤드 도작대기 오늘 특별한 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멜리와 붙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형의 여러가지 모습과 붙어보는 것인데요 특별히 뭐 마스터 멜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터 멜리는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좀 빼도록 하고요 네, 우선 처음으로는 내일은 챔피언, 우리 석단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계속 우리 해우랑 보미가 출연해줘서, 자, 옷장부터 필살기 레벨부터 뭐 모든 레벨, 뭐 하여튼 모든 것들 계정 레벨까지 다 풀어볼 맞춰진 동일한 상태입니다. 장비는 미적용, 석단부터 전출력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단이 아, 형 만만치 않아요. 만장을 좀 못해서 그렇지. 석단이 형이 그 투금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인연으로 스윙합니다. 속단형 1인기 나오게 되고요. 팍 착착착. 어.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칼을 들고 있는 자기 형을 상대로 지금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구경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 촥촥촥촥촥촥촥 촥. 한만 치죠. 야 형은 장난감 칼 들고 나오는데 너무 진심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착착점 박가당. 촥촥촥촥촥촥촥 4만 4천 나오고 있고요. 빡 딱딱. 6천0 0 요거는 형이 진심으로 안 싸워줬을 때 어, 버전입니다. 오늘은 안리까지쭉 다가볼 거예요. 뻥크동.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 단장 밀리가 나왔는데, 그리고 단장 밀리 좀 모른다 싶은 거는 그런 우세속이에요. 단장 밀리 와! 와, 역속 상태에서 5만을 뽑아내는 오젤드입니다. 그러나, 우세속에서 날아가는 단장의 인첸트 헬플레이즈 마, 와우! 53,000, 5 3 0 0성이고 우세속 때린 거랑, 역속에서 이성 때린 거랑, 딜이, 와. 오! 와오 오케이, 오늘 볼만 하겠지? 어,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안멜이랑 다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약간, 당연한 싸움이겠지만, 지금까지는. 자, 갑니다. 팡! 스킵, 이게 약점이 안 터져야지. 약점은 안 터진다는, 어? 뭐고, 이거? 자, 27,000. 어머? 잠깐만요. 설마 이걸 단장이? 1인기라가지고 셀수 있습니다. 우세 속이고, 빵! 67,000, 6 7 0 야, 이마가 오젤이 그게 문제겠네. 약점 피해가 안 터진다는 거. 필살기 약점 피해가 안 터져가지고. 오이구야, 완전 개망하고 있네요. 인첸텔 블레이즈. 근데, 와, 진짜 기본 스펙 차이 되게 나나보다. 뭐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안 죽어? 자, 삼성이 떴어요. 삼성이 떠서.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촥! 촥! 촥! 촥! 촥! 감염. 자 감염 들어갔고요 자, 삼성이 떠가지고 자세를 잡겠죠. 자, 치보세요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필살기라는 거. 어, 근데 또안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아, 들어, 죽, 죽겠네. 죽겠네. 감염 들어가 있어서. 그, 어, 그, 덕, 8만 차. 8만 아 예, 약점 터져야 센 궁이라가지고, 어, 이렇게 역속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패딱고 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멜리 종류 진짜 많네. 마멜, 그냥 마멜 나와있고요 자, 갑니다. 둘다 서로 약점 피해라는, 약점 공격이라는 필살기를 가진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1인기인데 점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시 될것 같아요. 갑니다. 처크닭스 자만 나오고 있고요 역속인데다가 오늘 동생한테 좀 빠마리 좀 많이 맞겠는데 어, 형의 진짜 모습 좀 이따 기대해주, 기대할게요 6만 천와 오늘 어제되고 오늘 신나게 형한번 패네 어? 헤이 탁탁크닥 탁탁, 감염 동생아 나도 감염시킬 줄 안다고 이러는데 길 차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갑니다 슥슥슥슥슥슥슥슥슥 6만 2천 끝날 뻔했고요자 삼성기 한번 갑니다 헤이 다 아, 이럴 때 그도 몰래 제발이 안 되는데? 역속인데다가 자 필살기 대치 상황이므로 필각이 우선시되게 되겠습니다. 필각 촉촉촉 끝나겠다. 뿡뿡 뿡. 끝났어? 안 끝났어요. 삼만삼만 완전 실패로 살아남은 형입니다. 형 지금 약간 자존심이 부들부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꾸다 점막을 놓고 있고요. 야 자칫하다가 너 이거 필살기못 막아서 저거 점막 일산 일기 맞으면 죽어요. 빠바빠 그러나 끝이 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온 형은 신화 마멜입니다 어, 그다마 신화 마멜이 좀 우세 속인데다가 단장 마멜 이런 거보다좀저 뒤에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웃음> 자 여기 1인기였지 1인기가 나가게 됩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자 15,000 나오고 있고 필살기 기 증가를 못 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으로 카우스 블레이스스스캬투투투스 29,000 나오고 있고요일마도 전체기 감염기였네. 어. 근데 1인기 우선시대게 되겠죠?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하오. 봉인을 걸고 있긴 한데, 뭐, 째라고 형, 이러면서. 아까 배사 얘기했지, 이미 다섯 칸이었어가지고. 파크당근게 약할 수 있어요. 어. 아니지, 아니지.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감염 들어가 있구나. 어, 약점 터지는구나. 아, 11만 터지면서. 어, 역속인데도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쯤 우리 멜리 팬분들이 원성이 막 들려. 그래서 이제부터 약간 좀센 멜리 출격시킬게요. 관통마면 이런거 나가면 찌발릴거거든. 뻔하게 찌발릴거거든. 한 라멜 정도 한번 출격시켜보겠습니다. 와, 너무 센데? 어, 오젤드는 패스 캐릭터가 아닌데도, 그죠? 자, 라멜이 나와있습니다. 라멜은 또 모른다. 어, 필살기 개지 잘 차가지고 풀카운트 팍 터지면 끝날수 있어요. 자, 오젤. 바로 한번 가고 있고요 3 5 0 0 0을 뽑고 있습니다. 자 라멜 필살기가 다 찼어요. 방금 개성으로 땡겨 와가지고 다 찼고 자 1인기 중에 필각 필깍. 필각이 나가고 있습니다. 툭툭툭툭자2만 나오고 있고요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 못 막는데? 야 이럴 수 있다니까 이게. 야, 필살기 두 칸이라서 지금 필각이 안 됩니다. 찰찰찰찰찰찰찰찰안 돼요. 와우. 이게 바로 라멜, 로멜, 이런 애들이 무서운 점 아니겠나. 핵폭탄과 같은 필살기가 있다는 것. 필살기 개성으로 땡겨와가지고 진짜 빨리 나가는 거죠. 갑니다. 풀 카운터! 와, 안 죽었어요? 왜? 잠깐만, 아무래도 자기 개성에, 그지? 공격력 6% 깎았잖아. 지도 마시니까. 그리고 자기 공간이 올라갔고, 뭐 이래서 안 죽었나? 자, 1인기가 우선시대기 되겠고요. 그래도. 추추추추추추추. 28,000. 자, 필깍 나가게 되겠죠. 어 그래도, 라멜, 못 많지 않습니다. 필각에 가면서, 치는 필살기 쓰겠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겠구요. 자, 이번엔 삼성이 나가겠네요. 자, 회불 걸려있구요. 필살기를 막겠죠? 툭툭 탁! 막았구요. 7,500. 자, 갑니다. 자, 28,000. 자, 삼성 갑니다. 삼성 감염기입니다. 아, 아, 공간 깎는 거구나. 공간, 아, 감염 아까게 시나마 이렸지 자, 필각이 우선시되게 됩니다. 추추추, 추추. 자, 1 2 0 0 밖에 못 나왔네요. 아, 아 공간을 깎아놔가지고, 와, 상당한데? 자, 우리 라멜 상당합니다. 처음으로 멜리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각하고 있고요 공간이 깎여가지고, 딜이, 똥딜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추추, 추 추추 하는데, 1 2 0 0 밖에 못 나오고 있고요 자, 필각합니다. 서로 필살기 못 써요. 파박! 팍. 좋은데? 자, 삼성 쓰고 싶겠지만 필각을 해야 되죠. 필각 대 필사기 대치 상황 조추트. 아, 이게 엔 나옵니다. 딜 나옵니다. 2700 0 나오고 있고요. 필각하다가 죽이는 시나리오겠는데. 자, 필각 서로 필각을 막하는데 필각의 딜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난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조추초초추트 2700. 0 자, 또 필사기. 깎아. 주고요 어, 이거 막히겠는데 이러다가 필각이 만약에 안 붙으면 자, 이렇게 붙고요. 아안 붙을 수가 잘 없겠다. 자 갑니다. 쭈쭈쭈 쭈쭈스가 끝납니다. 이렇게. 네. 오자 이제 이제 좀 강자들이 좀 등장할게요. 이제는 자 다음 로메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 로메리는 또 그래도 1인기가 팍팍팍 세게 때리면서 좀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투급에서 벌써 패스 패 패스? 그래도 패스 했는데 상대가 자툭 쭈쭈쭈 우와! 87,000. 자, 그나 랭업을 시켜줬고요 삼성으로 가게 됩니다. 필각이 없잖아. 끝났나요? 이번에야말로 팍팍! 이거 예, 라면보다 못한데? 자, 근데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자, 필살기 날아가고 있고요 자, 삼성 날아갑니다. 이번에야말로 끝내버리겠어 하는데 니가 끝날 것 같은데? 자,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또 필살기 필각이 필각이 초특! 초 와. 야, 로멜은 아멜보다 못했다. 속성 사이도 있고, 속성, 속성 때문도 있고, 그리고 필각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 자, 멜리 형 이제 자존심 보일 때가 됐어요. 지금 이러다가 개쪽 팝니다. 선멜, 안멜, 요렇게 할게요. 웬만한 멜리는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젤드리스를. 자, 선멜이 등장하고 있어요. 선멜은 또 우세속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른다. 자, 1인기. 툭툭툭툭 만구천. 툭툭. 타크닥 치는데요 2 6 0 0 0 우세 속에서 증폭 제대로 꽂힌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목소리> 와 선멜 좋아요 이번엔 선멜 이기는 시나리오인 것 시나리온 같은데 타크닥 치는데 3 2 0 0 0자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아, 필살기 대치 상황은 아니니까 삼성이 우선시 되겠고요 자 회복 불가 신 배어내기, 와우, 3만 3천, 그리고 3만 3천 나오고 있고요 자,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 추측, 추측, 2만 6천. 자, 1인기, 빡! 와우, 5만 1천. 야, 뭐, 드디어 멜리가 이길 것 같아요.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살기가 못 나가게 됩니다. 차차차 차차. 하하, 요거는, 야, 또이승 떴어요. 끝난 것 같은데, 빡! 요즘 그래도 어 뭐랄까 이 동생이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 형이잖아 선메리. 요즘 선리야 그래도 형이야. 어 이런 모습 좀 보여주지 않았나. 어 속성빨도 좀 있긴 했고, 근데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매치 오늘의 메인 매치가 되겠습니다. 오질트대암메 와안메리 형이 지금 하도 지금 동생한테 쳐맞아서 열받았어요 형이 진짜 모습 보여줄까 동생아 이러면서 바로 시작부터 5만 0 0 터뜨리고 있고요 오젤드야 끝난 것 같아요 아, 아니다 깎아진다 붙으면서 네칸에서 차차차 자 필살기 막았어요 와 극적으로 막았어요 합체서한칸 추가되는 거 아니었으면 못 막았죠 자안메리 이제 오 그래? 형의 진짜 모습을 이제 점점 보여줄게 32,000 일생인데 32,000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오젤드가 형 나도 그렇게 만만치나 하노. 톡톡 톡톡 이렇게 하면서 필각을또 해내고 있습니다. 어, 이 멋지게 싸운다. 야, 형제 멋지게 싸운다. <웃음> 난 이런 장면이 너무 좋아. 자, 자, 이제 압력 박차고 찍고 3번 진짜 찍고 있고요. 자, 필사기 대치 상황이므로 형, 날 필사기로 찍지는못할 거야. 톡초톡초톡 때리고 있고요. 2700. 아, 보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빡 그러나 점점 형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웃음> 형 머리에는 버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어, 이성으로 몇필 각하면서좀 세게 때리지 않을까? 추축 추축 33점 세게 때렸어요. 어, 형제는 서로 14일 피필살기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깡깡 근데 형이 너무 셉니다. 그 멋진 안멜이랑 이렇게 맞서 싸워주고 있는 동생도 멋지고 두 형제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점점 더 안멜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아 야. 내가 오늘 가면 지금 무릎을 꿇었다니까 내가 너무 마이튼 멋진 싸움이라서 잘했다 얘들아 아, 오늘 유튜브 각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 모드멜리 한번 부터 봤습니다 어제드 두장깨기 좀더 색다른 두장깨기로 제가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